주려고 샀어요 아 이제 청정입니다 괜찮나요? 아 치마 입었다 이거 뭐가, 뭐가 많은데? 날 진짜 오늘 울릴 셈인거야? MOTHERFUCKER <웃음> MOTHERFUCKER 아, 아, 아, 아. 안 보여. 나 이런 옷 점드단 말이야. 궁금하면. 진짜 열 거야 지금? 아니 아니. 그냥 구경 좀 하려고. 너는. 현지지가 좀 커. n i c 에이 바보래요 멍청이래요. A few moments later. 내가 들고 있을게. 제이뿐 니까 렛땐 렛땐 렛 하이슬링 아빠가 넥타이 매는 느낌이야 지금 커플 하이슬링이 생겼네 그러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현지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 그 정도야? 나 벌써 울것 같은데 어떡하지? 와, 아 맛있다. 분명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? <놀람> <놀람> 나이스. 운영 괜찮아？아, 정말 다사다난 하네요. 솔진히참 힘들다 네, 네. 어? 주 아니고요 잘못돼가지고 컷 단추 두 개가 안 맞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? 그러네 아,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야겠다 갈까? 네. 를 수령해 너는 나를 웃게 해 You make me smile e r so... 아루도로 <목소리를> 달리야만 <해볼게> <passefold> 피카소 피카소 피이써니돈 찾아야 됩니다세줄을 사야 돼요 왜냐면 우린 와인잔에 소주를 먹을 거기 때문이지 <목소리를 해볼게>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<목소리를 해볼게>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명동이었는데 비 타고 5초 만에 날라갔고요. <목소리> 못 지나간다. 못. <목소리> 오 뭐야 뭐 움직여. 오 멋있는데. 만지기 신발은 벗어도 싱가루는 보도. 싱가아가루는 어? 가루는 보도. 싱가 수질 잘 하시네요. 경력 있으신가봐요, 펀트. 아아 들켰어. 정답이 나왔거든. 오 맞아. 하트. 빨리 하트, 하트 하고 트하 있어. 자, 간다. 응. 허안 <웃음> 되네. <웃음> 아이아아가좀 아, 많이 안 나왔네 마셔볼까요? 고기 아이고이걸 아이고. <목소리> 세팅할 거예요 근데 고무줄 아갑기리모컨 있다 <목소리> 아페레로시 꽂혀있는 거 음. 아기. 저는 이게 도아와자 어. 아. 하나 둘 하나 둘셋 넷. 백일 축하합니다. y 대 백일 축하합니다. y 사랑 우리 거미 이예 백일 축하합니다. 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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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래도... <Ende> <Neo wir plein>